어, 와 진짜 저 아까처럼 똑같이 아침에 똑같이 쌩얼이거든요 님만 바르고 있는데 와 화장하고 있지 않아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눈매도 되게 또똘해서더 똑똑해 보여 난 얼른 똑똑하지만 더 똑똑해 보여 제가 너무 만족해요 어, 너무 너무 만족해 진짜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침이랑 너무너무 달라 네. 지금 받아서 여기 이렇게 장... 네. 근데 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했거든요 피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초계색도 네. 사용하고 있고 이들도 일회용이를 사용하고 폐기 되실 거라서 네. 간장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런거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의사 음. 아. 처방전이나 수개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 병원에서 어. 이렇게 연계돼서... 아저 몰랐었거든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에더지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반영구 눈썹 반영구를 받으러 갈 거예요 요즘같이 마스크만 끼고 다니는 시대에는 눈썹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 하나 갖다가 사람 인상이 되게 좌지유지 돼요 특히 눈썹 모양이 어, 눈 모양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 후 눈썹 반영구 시술을 받으러 갈 겁니다 어, 제가 제 채널 구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똥손이라는 거 <웃음> 그래서 제가 요리도 못하고 보시다시피 화장도잘 못해가지고 원래는 기존에 반영구 시술을 여기 눈썹 반영구 시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색이 다 빠졌어 그래서 붉은기가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붉은기가 돌면 돌수록 더 어렵다고 해요 어.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커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음음. 제가 오늘 갈 곳은 크레센트 4 이 1이라는 매장이에요. 여기가 강남점과 홍대점인데 저는 회사랑 가까운 홍대점을 밟고 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자격증도 있고 플러스 국제 반영구 대회 심사위원도 하고 계시대요. 와 벌써 이경력만 들어도 완전 믿음이 가. 그래서 오늘 퇴근 후 눈썹 반영구 시술을 받고 또렷한 눈비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응. 아시죠 눈썹이 되게 중요한 거 예전에 그 눈썹 모양의 짤짤 사진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소녀시대 효연님 보면 은 눈썹 모양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미지 전체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눈썹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의 인상을 결정시키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붉은기 도는 문제의 눈썹도 파워하고제 인상을 한번 뚜렷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반면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받아서 여기 이렇게 잔 네. 흔적이 나와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했거든요 그... 반면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잘못된 정보 알고 계신 네. 분도 계셔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초반색도 네. 사용하고 있고 니들 도 일회용 니들 사용하고 팩이 되실 거라서 네. 감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음.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조금 네네.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라데이션은 화장한 느낌 낼수 있는 건데 음. 단독으로는 요즘 잘안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랑 엠보 같이 들어가는 콤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음. 네. 콤보가 이게 엠보랑 그라데이션 을 같이 된게 콤보 네 같이 오.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콤보는 오늘 하게 되면 은 그라데이션 먼저 들어가고요. 음. 미터치 때 결로에서 완성이 되는 음. 거고 더블콤보는 두 가지를 하루만에받지 않는 거예요. 음. 네, 주의사항 지켜주시면 문제될 건 없으세요. 음. 네, 혹시 안 지켜주셔서 문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의사 음. 처방전이나 아. 수개서는 받으실 수 있고요. 병원에서 아. 어, 이렇게 연계돼서아저 네. 몰랐, 몰랐었거든요. 성형과 아. 연관된 곳이라서. 있습니다. 일단 자는 있으셔서 커버하면서 네. 그 디자인 좀 맞춰드릴게요. 네. 한번 떠보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퇴근하고 난 다음에 크레센트 4일 홍대 중에 가서 이 눈썹 반영구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어때요? 잘 됐나요? 어, 가 너무 만족해요 어, 너무 너무 만족해 진짜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침에 너무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제가 이 리뷰를 따로 각자 고을까 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할때 바로바로 얘기해야지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서가 없을 거예요 늘 두서 없었지만 우선, 여기 크레슨 421이 홍대점이긴 하지만 서울대는 좀더 가까워요. 그점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에 처음 알았어요. 어, 이 반영구 시술을 할때 자격증이, 국내에는 자격증이 없대요. 그래서 여, 여기 계신 분들은 국제 자격증, 미국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크레슨 421이 그냥 반영구 시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형외과를 연계돼서 운영하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더 더 안심이 되는 거야 어내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영구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피부가 트러블이 났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연계된 성형외과를 가서 뭐 이렇게 질을볼수 있는 거지 어 이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아담한데 너무 아담한데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가 너무 너무 예쁜 거야. 막 스티커 있고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와이 조명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너무 꼼꼼하게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해셔가지고너무나 만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스마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 이 시술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눈썹 반영구 시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 3D 엠보, 4D 엠보, 리얼 자연 눈썹, 그라데이션, 화장인법 콤보, 콤보 중화, 더블 콤보가 있는데 3D 엠보랑 4D 엠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3D랑 4 d 의 차이점은 눈썹 수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썹 숱에 따라 3D를 할지 4D를 할지 요걸 정하시면 되는 거고 리얼 자연 눈썹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아래. 이런 라는데 요거는 화장 기법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안 한대요. 그리고 콤보가 있는데, 콤보는 3D나, 뭐, 3D나 4D, 엠보 기법과 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같이 하는 거래요. 저같이 이렇게 자는, 는 자는, 흔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반영구 시술을 받고 나서 흔적이 있으신 분들은 콤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콤보 중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술 전에 이게 그, 자연이남아있는데또 붉은기가 돌았잖아요 요거 색깔을 좀 중화시키는 거고요 어 그리고 더블 콤보는 뭐냐면은 콤보가 엠보랑 그라데이션이랑 같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엠보를 하고 리서치 받을 때 그라데이션 기법을 한대요 근데 더블 콤보는 한 번에 한 번씩 처음 시술할 때 엠보랑 그라데이션 기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더 자연스럽고 그런 거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콤보 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난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이런 게 효과를 보고 좀더 이렇게 또렷한 눈매를 만들고 싶다 빨리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더블 콤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받은 시술이 바로 더블 콤보거든요 저는 어 엠보랑 오늘 그라데이션 기법은 빨리 같이 한 거죠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이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좀 이게 시술할 때 아픈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눈썹 반영구 시술이나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받으실 때는 그 전날에 푹 잠을 주시, 주무시고 컨디션 좋게 가시면은 시술할 때 전혀 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취도 1차, 2차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1차 마취, 도, 마취약을 도포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아, 20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로 2차 마취를 해가지고, 어, 마취를 최소화시킨는데 제가 어디서 잠을 못 자가지고, 시술할 때 약간,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꼭 견딜만 했습니다. 어, 지금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보더니 친구한테 다 다룰 때 너무너무 뜰대요. 거기 어디냐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제가 아까 이거 막 셀카 찍으면서 생각된 느낌이 역시 관리를 해야 돼. 뭔가 날때 투자를 해야 돼. 나는 어, 내가 오래 한그 이런 얼굴 투자한 것 중에 뭐 투자한 것도 없어요. <웃음> 없긴 하지만, 그 중에, 와, 이거, 이게 너무 눈썹 반영부 시술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 인상이 완전 또렷해 보여 와 진짜 저 아까처럼 똑같이 아침에 똑같이 쌩얼이거든요? 그냥 립만 바르는데 고와 지금 화장하고 같지 않아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눈매도 되게 또렷또렷해서더똑똑해 보여 난 원래 똑똑하지 만더 똑똑해 보여 <웃음> <웃음> 진짜 만족해, 진짜 만족해요. 엄마가 자기도 해달라고,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 얘를 한번더 잡아야 되나, 고민 중이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제 영상 보고, 저 진짜 너무 이뻐 진것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웃음> 너무 이뻐 죽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응? 이뻐 진 생각 안 드세요? 응? <웃음> 정말 잘 됐죠? 가까이 보이세요? 정말 잘 됐죠? 응 완전 눈매가, 와, 마스크를 깨도, 떡떡한 게, 굿, 굿. 진짜, 미, 이게 진짜, 다른 거다 떠나서 성형외과랑 병원에 연결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뭔가 더 마음에 안심이, 원래 이분이, 시수실 분이 경력자시거든요. 10년 경력자시고, 미국 공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국제대회 심사위원도 계시고 있어서 되게 안심됐는데, 이 거기다 병원까지 연결됐다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안심되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나 너무 눈이 뜨렷해 보여 여러분 저 이거 말하는 다 까먹었어요 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챙겨주세요 우선은 여기에 일주일 동안 바르고 이거 재생크림을 챙겨주시고요 재생크림 같은 경우는 쌀한톨 정도의 크기를 짠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스루 주의사항 시스루 특징과 시스루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카드를 주시고 이제 원장님 명함, 무슨 일 있을 때 명함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쁜 마카롱을 주시는데 요거 하나만 해도 너무 센스 넘쳐나지 않으세요? 요거 하나만 받아도 왠지 마카롱은 기분이 좋잖아 마카롱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이거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이 와 나를 더 작지만 되게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음> 요거 말려다가 내가 깜빡했어 <웃음>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